네 여기는 여기 먼저 공부하고 위로 올라갈게 요셀수 없는 명사 그러면 셀수 없는 명사는 아까 뭐랬냐면 물질명사야 물또 커피 네, 액체로 된 것들과 가루로된거 설탕 소금 이런 거그 다음에 쪼갰을 때 이게 하나고 붙이면 아니 쪼개면 두 개고 붙이면 또 하나가 되는 이런 애들 지뭐 초콜릿이라든지 빵 같은 거는 쪼개 놓으면 또두 개인데 그게 한개야두 개야. 막 이렇게 셀 수가 없어요. 또 선생님 빵 봉지 속에 하나 있잖아요. 예, 뭐 그런 거 말고 이제 그것도 사실은 한 덩어리라고 세는 거지. 빵 같은 거셀수 없어요. 자, 그러면 액체는 뭘로 세냐면 어떻게 해? 물 어떻게 물한병 또는 한 잔. 뭐 이렇게 그릇 담는 용기를 세요. 그셀수 그러니까 없을 때잘 보세요. 커피 이런 거차 이런 거는 컵이나 또는 글라스 잔 이런 걸로 세요. 또는 볼 그릇 대접 또는 bottle 병 그래서 a cup of tea 차한잔 a cup of coffee 그러면 커피 한잔 이렇게 돼요 보통 이제 뜨거운 거를 얘기 하는땐 이렇게 컵으로 한다고 그러고 뭐 glass는 창과 담다 그런 표현이 있지만 그냥 담는 그릇에 따라 다른 표현입니다 a cup of tea a cup of coffee 그럼 선생님 두 잔은 어떻게 할까요 예두 잔은 two cups 하면 되죠 two cups. 컵, 컵만 복수를 하면 돼요 two cups of. Good. two cups of coffee. 예, 커피 이런 데다 s 붙이면 안 돼요. 이거는 전혀 붙일 수 없는, 셀수 없는 애들이에요. 그래서 앞에 그릇을 세는 거야. 그래서 a cup of tea, a cup of coffee, two cups of coffee 이런 식으로 두 잔. 그럼 글라스는 역시 한잔 a glass of water, a glass of milk, a glass of juice. 주스 한 잔, 우유 한 잔, 물한 잔. 역시 two glasses. 여기는 glass가 s로 끝나니까 two glasses of water, milk, juice 이렇게 하면 되죠. 네, 병은 a bottle of water, 물한 병. 또 와인은 포도주 한 병, 주스 한 병. 병이에요. 그럼 two bottles. 역시 그냥 s. 그러면 두 병, 세병 이렇게 쓰리 가겠죠. 그다음에 국 같은 거 있죠. 밥 공기나 대접 이런거는 bowl 이라고 하는데 rice가 쌀도 되지만 밥도 되고요 soup는 soup, salad 이런거는 a bowl of래요 그래. a bowl of, two bowl s o f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three bowls of, bowls of, two bowls of, three bowls of 이렇게 a bowl of rice, a bowl of soup, a bowl of salad 한 그릇 한 대접 그 다음에 이제 종이 같은 애들 지금까지 액체나 또는 이렇게 몰려있는 덩어리 밥 같은 거는 액체는 아니지만 자, 그 다음에 이렇게 종이 같이 고체 있잖아요. 이런 거는 보통 자, 가장 많이 흔한 게 피스예요. 피스는 조각이라는 소리예요. 원래 조각, 한 조각. 그런데 종이일 때는 한 조각이라고 하지 않고 한 장이라고 하면 되죠. 그한 장, 납작한 거를 s h e t 라고 그래요. 그래서 a piece of paper. 전 a sheet of paper 이렇게 합니다. two pieces, two, sh two sheets of, 이렇게 해도 되죠. 두장 넘어가면 네. 그다음 빵 같은 경우 이런 것도 다 조각은 플라 p i 로 해요. 근데 우리가 피자나 치즈 같은 거 슬라이스즈기 치 네모랗게 납작한 애들 있죠. 네. 빵에다가 깔아 먹고 이럴 수, 그런 거는 슬라이스라고도 해요. 그러니까 모양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 바꿔 부르는 것뿐이지. 어쨌든 셀 수는 없어. a piece of pizza, a piece of cheese, a piece of cake 할수 있고요. 그다음에 a slice of cheese 이렇게 가능합니다. 이렇게 슬라이스 납작한 거. 네. a loaf of bread 빵 같은 경우는 이게 식빵 같은 게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한 덩어리가 나와요. 이게 무게. 네, 빵 덩어리요. 이렇게 빵 덩어리. 아, 이게 그림이 안 그려져. 이렇게 나와서 이거를 써는 거야 이거를 쭉쭉쭉 그러면 이렇게 보통 우리가 빵, 식빵 만들 때 이렇게 되는 거지 못끓렸으니까 예, 뭐 지워버려야지 A loaf of bread 빵한 덩어리를 빵을 이렇게 덩어리 세는데 피스로 세면 안 돼요? 돼요 A piece of bread 돼요 빵한 조각 하면 되지 뭐그 상황에 따라서 갖다 붙이는 거야 예? 그리고 loaf는 복수가 중요해요 to 하면은 loves가 a 됩니다 아까 F 어떻게 한 됐죠? 죠 we, we. Yes, to loves of bread 그러면 빵두 덩어리 이렇게 됩니다 예, 그 다음에 이렇게 초콜릿 같은거는 bar 긴 막대기 그런 모양을 한거예요 bar가 막대는 소리야 so, a bar of chocolate, bar of soap, soap는 비누예요 이렇게 비누도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좀 납작하면서 네모나게 붙어 이렇게 생겨 있거든 요즘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a bar of soap, 그럼 소프가 세비누 입니다 그래서 고체나 이런 것들은 보통은 뭘로 세? 예, 피스로 세고 그 모양에 따라서 슬라이스나 바브, 러프 해주고요 여기 안나왔지만 설탕이나 소금같이 가루가 있어요 설탕 우리 보통 뭘로 세죠? 예, 한스푼, 두스푼 하잖아요 그래서 a spoonful 이라고 해요 보통 a s p o o n f 도 되고 a spoonful 이라고도 해 예, a spoonful of sugar, a spoonful of salt 소금, 설탕 할때 한스푼 예. 컵도 되긴 하죠. 한 컵, 두컵 이렇게 크게 하면 네, 그러니까 가루 같은 거는 역시 그걸 푸는 또는 담는 그릇 이런 걸로 센다. 예, 여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. 이왕 한 김에 여기도 볼게. Too love f o bread. 안 되죠? 여기. 이거는 어차피 S를 못 붙여요. 어디를 복수로 하라? 에, l o a f 를 복수로 하라. Too love s o bread. 빵두 덩어리. 그 다음에 요거 별표. 장갑은 왼쪽 오른쪽이 있어야 돼서 한 짝으로 하면은 글러브인데 보통은 글러브즈 신발도 슈즈 일반적으로 복수 형태로 쓰는 거예요. 이렇게 이렇게 한쌍 이런 거는 켤레로 해서 a pair of g l o v e s 요 a pair of gloves. 예, 이거는 뒤도 복수가 됩니다. 복수여야 합니다. 페어는 한 쌍이니까 한 켤레니까 예, 왼쪽 오른쪽이 맞아야 돼요. 예. 왼쪽만 두개있어. 그러면 페어가 아니야. 음. A pair of gloves. 장갑 한켤래 two pairs of us, 양말 두 켤레. 이렇게 켤레는 페어 i r pair로 합니다. 다 오버가 있다는 거 잊지 말고요. 그러면 위로가서 잠깐 그 설명 다시. 셀수 없는 애들은 어떻게 한다? 예, 그릇이나 모양 이런 걸로 센다 we'll have 녹차 세 잔. 예, 아까 했죠? three cups of green tea. 그 다음 조각. two pieces of cake. 그럼 되겠죠? 예, three 여기 three cups of green tea and two pieces of cake. 자 나는 커피 한 잔, a cup of coffee. 근데 피자 두 조각, two pieces of pizza. 이거 그냥 하면 되고 and로만 연결하면 돼요. 먹었다면 하 head나 ate도 되고, I had a cup of coffee and two pieces of pizza. 예 많이 읽어보세요. 자 여기까지 정리 잘 해둘 것.